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에 푹 빠진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쁨과 놀라움은 저를 성령님으로 뜨겁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붐이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을 어떤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 검증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쯤에 사람에게 자주 속아서 분별의 은사를 구하긴 했는데 받은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은사가 발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찬양 켜놓고 성령으로 춤추고 기쁘게 새벽 4시부터 밤까지 6개월 이상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서 두 팔을 하늘 향해서 들고 방원으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바람으로 홀리다운되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기도 했고 또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후에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예수님이 길이 된다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성경 안에 인물들이 겪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하실 건가요? 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순종할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성경 안에 인물들처럼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또내 자아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순종을 한 뒤에도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성격 급하고 조급한 저로서는 처음 힘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제가 생각한 그런 방향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직분 없는 성도로서 갑자기 나타나서 부목사님들과 구역장님들 사이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일들, 제 성격상 쉽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겪는 갈등과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나한 성도라고 하죠. 안나가 성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고 결혼하면서 정착한 교회였지만 작년부나 어떤 소속감이 싫어서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다가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분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직분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사랑하고 또 섬기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필요 없는 감투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항상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며 자책하고 살았었죠. 그리고 예배소서의 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모임을 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제가 레마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죠.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셔서 당장 교회를 나와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예배를 더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교회가 아니고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성령님으로 뜨겁게 변화되기를 바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겪은 성령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18년 12월 초에 새벽에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불받고 쓰러져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금요예배에 불씨를 살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금요예배? 불씨?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계시는 제이건사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제이건사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물었더니 너차 있잖니 모시고 예배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빌라에 살고 있고 제가 사는 동네는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저는 퇴근 후 주차를 하면 이동하지 않고 거의 몇 년간 그 퇴근 후에 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섬길 수 있는데요. 저희 집 상황 아시잖아요.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알겠어요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임재 가운데 들은 음성이었지만 저는 이 음성을 항상 확증해야 한다고 나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만만치 않은 영적 존재이고 미혹하는 존재이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 저는 의심 많은 도마같은 성도였고 이런 임재는 저에게 낯선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 5살의 방언을 받고서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서그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수련회나 기도원 가서 방언기도 하고 혼자 떠들다가 기도 마치면 끝나곤 했는데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과 또저 홀로 떠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식구, 구역 식구는 모두 60, 70대 권사님들이십니다. 2014년 이후로 계속 구역 예배를 드렸고 그 제가 그 음성을 들은 다음 날 저희 구역 단체톡에 저와 금요예배 같이 가실 분이라고 운을 띄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반응이 그냥 시큰둥하셨는데 주님께서 딱 집어주셨던 제이 권사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을그 당시에 제이 권사님의 아들 아들 집사님께서는 말기 암이셨고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어, 새벽부터 그 새벽기도부터 금요기도회까지 들이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제이 권산님과 성령의 불을 받은 저는 기도의 동역자로 묶여서 2018년 12월 7일 이후로 금요기도회 에 지금까지 1 년간 매주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몸이 뜨거워져서 있는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두 팔을 들고 머리는 도리도리, 팔은 쌍절곤 돌리듯이 악한 영과 싸우는 모션으로 기도를 했었죠. 앞에서 저를 보고 있는 찬양단과 목사님들 그리고 그 뒤에서 바라보는 구역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여자 성도 한 명이 나타나서 쌍절군 휘두르듯이 머리를 막 흔들어대며 방언기도로 수천 명 앉는 그텅빈 교회 분당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방언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요. 백가죽이 허리에 붙을 만큼 소리내어 기도했고 또한 기도하고 나면 땀을 줄줄 흘리고 그 밤에 허겁지겁 허벅, 음식을 먹어야 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2월 1월 3kg 정도가 빠졌지요. 거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의 방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전투적이고 센 방언에 입에는 니시와 예슈아를 반복해서 말했었죠. 저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웃음>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오직 성령님만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담대함과 용기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2014년에 임신 중에 갔었던 저희 교회 금요예배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의 예배였는데 2018년 말의 금요기도에는 냉랭하고 식은 소수의 직분자들만 참석하는 예배여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 근처에 살다가 차로 한 20분 거리로 이사를 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금요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의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었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죠.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본 금요예배에 대한 광경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본당이 꽤 넓은데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제이권사님의 기도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시끄럽다! 제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 는 소리를 한달 후엔가? 직접 듣게 되었고 아름아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저를 자제시키는 말을 사람에게 듣기 일주일 전에 성령님께서 너 이제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의 몸부림을 자제시켜 주셨습니다 기도 소리의 수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데시벨을 좀 줄이라는 거였겠죠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마음을 모두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날 8일 새벽에 누군가가 저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에 깨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하다가 용감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불씨를 살렸나요? 라고 묻고 가만히 있는데 제 눈에 이미지가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이권사님과 제가 앉은 그 자리를 기점으로 우선 교회 분당이 시컴했습니다. 그 안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좌우 위아래 천천히 불이 켜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지켜보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 모양으로 초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착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공동체 권사님들께 말씀드릴 때도 권사님들 제가 이미지를 봤는데 촛불이 하나씩 켜지더니 십자가 모양이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SNS 기록에도 이미지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영의 눈이 띄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던 그몇 장면들이 환상이라는 것도 후에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이건사님과 본당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셨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5주간 아주 목청 터지도록 기도했었고, 이제 두달 동안은 거의 방언기도 중에 니씨를 외쳤습니다. 니씨 니씨 니씨를 외쳤습니다. 저는 이, 이렇게 팔을 휘두르고 막한 1년간 금요기도회를 어, 열심히 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보다는 이렇게 수가 차는 느낌이 들었지만 본당에 반 이상 찬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9월 달부터는 제가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제이 건사님은 웬일인지 점점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실 만큼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체 건사님들께 금요예배 언제쯤 반 이상 찰까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라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이 동네에서 이사도 못 가고 늙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라면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권사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9월에 달 어느 날 혼자 집 근처의 교회에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그 목사님께서 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목사가 돼서도 방언을 못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25년을 기도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 9년 12월 초에 어, 내년도 교회의 교회 계획안을 듣게 되었고 내년도의 교회표어는 놀랍게도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의 불이 굉장히 약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긴 한데 역사 깊은 교회이긴 한데 통성기도도 오래 하지 않고 교회 기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내년 금요기도 때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월 한 번씩 기도회를 인도하시겠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걸본 적이 없고 제가 권사님들께 들은 말씀으로도 담임 목사님은 금요예배에 나오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오고 교회에 이제 기도를 어, 하시겠다. 기도를 표어로 해서 어, 기도를 많이 시키시겠다고 공표를 하셔서 저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주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감격스럽고 그후 며칠간 1년간 그 힘들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연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할때 기적이 나타났고 또한 제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차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대로 1년 넘어간 지금까지 주차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11시 넘어서 집에 도착하면 저희 빌라 주차장만 텅텅 비어있던 적도 있고 주차 공간이 항상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고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순종의 과정은 정말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신과 역사하심은 섬세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악한 영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심, 불신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생각으로 말로 엄청난 회방을 받기도 하고 또한 정작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말로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분들이 함께 해주기도 하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만을 만들고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과 혼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내 자아를 비우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영의 감각들이 늘어나며 따라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음성은 꼭 레마로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설교 말씀, 환경, 상황, 심지어는 음, 꿈이나 환상, 불신자들한테까지도 듣게 되는데 그 불신자들한테 듣게 되는 음성은 거의 당신의 상태들, 회개해야 한다는,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은 항상 음성을 듣습니다. 잔잔한 성령의 그 음성들이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늘리는 것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먹는 것 모든 생각을 24시간 예수님께 집중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일하든지 쉬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SNS를 하든지 주님은 24시간을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분들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빼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의 귀가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세상의 소리를 줄여보세요. CCTV보다 더 정확한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스캔을 하십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교제입니다. 그분의 생명력 있는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빛이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점점 내 생각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고 매일 눈뜨면 이제 아, 감사하다 신이 난다 어떤 사람을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낼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까라고 신바람이 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시면서 경험하고자 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이줄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눌리고 빼앗긴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존재가 날 구원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쁨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영적인 감각을 사탄에게 속고 또한 빼앗겼다고 느끼신다면 그 매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제 생각으로 바꾸고 바,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 내 생각과 말했던 행동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대언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의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임재와 동행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